개수가 소수점 자리 두 자리가 표시가 되죠 창을 닫아 주시고 테이블 1에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숫자를 형식을 표준을 썼는데 표준을 하지 마시고 0을 쓰겠습니다 엔터 이제 창을 닫으시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홈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더 이상 숫자에 소수점 0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값에 소수점이 표시가 될 경우에는 숫자를 그냥 표준이나 일반 숫자로 쓰지 마시고 형식을 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